경매 중에서 먼저 중신 경계가 있어요. 심신 음. 경계는 랑 촉수, 오, 이렇게까지 고 음? 네, 아, 네, 그시는군요 어, 네. 오, 멋지네요. 네! 일요지 아, 그럼 그중에 얘가 튀는 데를 주는 걸로. 그리고 얘가 겉질 있고 석질이 있는데 겉질이? 헬색질. 석질이? 빅질이 그래요? 그라삐라그빅질이 어떤 거나? 헬색질이랑 핑그치라고해있어요 어, 그래요? 쭉 어, 삭도 그래, 그아지안 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이렇게 그래, 그래. 그래, 고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을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